오래간만에 뵙죠. 네, 어, 저도 처음 오래간만이에요. 어, 로 <목소리도> 얘기하는 사람인데, 어,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단어 선택이 어, 자유로운데 실제로 내가 안 해. 어, 솔직히 내가 그왜 양날의 그 금이라고 해갖고, 어, 내가 그 금고 어그양날 중에서 어 뒷면으로 그냥 막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난 더이상 어, 어 그런거 아니에요 어, 내가 이때까지 막막 막 미친 듯이 어 갈아 놓은거 어, 그거 전부 다어 보여줄 거예요 일단은 네어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얘기도 해 방도 더럽게 깨끗해요 어어더 치울게 없어 어더 치울게 없어 어 그래도 난 개무시해요 그냥 어 일단 네 왔습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이거 런치패드, 런치패드, 뭐 비트패드야, 어, 아주 비트패드도 참등심같지 해서 이따 런치패드, 어이. 어 이게 런치패드라고 하는 거고요. 어이. 예전 같으면 어, 그뭐 ESC 한번 누르면 이런 뭐등심 같은 뭐개뜻같은 이거 어, 창이 떴는데 어이.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는 안 뜨네요. 어올 때마다 이짓거리 해야 돼. 아 귀찮아 죽겠네. 네 마이크 토글이나 뭐 이런 거는 똑같고 아 특히 카메라 이 카메라 아 다시 이 카메라 이거 그 한다고 나 되게 그 힘들었는데 어이 스크린샷 갑자기 생겼더라고요. 오픈 폴더 이것도 생겼고 네 스트리머 아 스트리밍 카메라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 닉네임이 노출이 안 됩니다. 포토 카메라 이거 하면은 어,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, 사진도 찍고 싶다. 아니면은 어, 두 개의 어그 뭐라고 하죠? 어, 두개의 그거를 하고 싶다. 어, 그러면 스피디 어 스피디 카메라가 이거 뭐야 이거? 어 스테디. 어 이거 켜 놓고 어 포토 카메라 키 켜면 됩니다. 어 어때요? 쉽죠? 잡히는 오브젝트 설정 이런 거는 뭐 개무시하고 그냥 응 어, 그래요 아 카메라 렌즈 오브젝트 아 이런 아 렌즈 오브젝트 이거 표시 뭐 잘못 거면 어 팬티 어 뭐에 아 아이, 아이, 미안해요 어 소고 캡처 어 골드럭스가 될수 있음 그리고 접박하게 어 닉네임 등 일부 정보를 가립니다 어난 당연히 가려야겠죠? 어 카메라 오브젝트 어 고정 이거 이건 몰랐네 저기 있었어? 씨발놈들 이렇게 하고 뭐? 왜 하려고? 어... 어 지금 갑자기 어 뭐야 시점이 변화가 됐을건데 어 제가 스트리머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어, 그래요 어 풀백 한번 하고 오자 뭐야 이거 아, 너무 까깝네 음, 카메라스 기능에서 어, 뭐 뭐라고 아니 슈발 뭐 어찌라고 오 일단 트리거 저 아이고 이보이나아안 보였죠 예 그리고, 검지 이렇게, 짝 누르면 하나 둘셋게이어이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그이뭐뭐이렇이 이렇게, 이렇이이렇이이렇이이렇이 제일 큰 문제가 어, 뭘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없어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어나이 컴퓨터 이게 은근히 내가 감이 좋아갖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뭘좀뭘 음. 뭘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뭐 있는데 어 되네 어 미안해요 어... 바큐 손가락하고 뭐세 번째 손가락하고 하니까 아... 어...